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다 있잖아요. 성경 안, 읽어, 안 읽었어요? 말씀 있잖아요. 이대로 삽시다. 그게 바리세파예요. 이 말씀이라는 걸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살면서 남들 심판하고 그걸 가지고 다 그쳐가지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또 세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해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요. 하나님 솔딱 까놓고 이거 하면 구원받는 걸로 하죠. 이렇게 협상하실 거예요. 협상이 안 돼요. 정신 차리면 지옥가 있다고요.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살아서 천국에 산다는 확신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져서 여러분 안에 의심 없는 상태에 도달하셔야 돼요. 제가 그 교회 다인 분들 관찰해 보니까 성령은 모르겠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막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형식으로 믿음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본인의 욕심이에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영혼을 텅 비우고 성령님을 맞이해야 돼요. 침묵 속에서 여러분 영혼을 잠잠하게 해야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의지가요, 막 성성해가지고 밀어붙이면요,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도 잘, 기도하는 방법도 잘못되어 있고, 뭔가를 얻어내는 기도에 치중하고 있고, 성령님과 통하려는 기도보다는 뭔가를 병을 고치고 뭔가 내가 얻어내려는 게 있어요. 현세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기도를 하면 이미 그건 욕심입니다. 하느님의 어떤 그 명령이 나한테만 내려와 있다. 우리한테만 있다. 다른 존재들한테는 없을 것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하느님을 이해 못하는. 성령은 모두에게 임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무슨 수로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밥을 먹고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돼 하느님을 모르신다니까요. 하느님이 없어도 살수 있는데 하느님이 강림하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발상부터가 얼마나 하느님에 대해 무지한 겁니까? 성령이 밖에서 들어온다는 게안 맞는 이유가요. 그럼 성령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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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영이, 그럼 신이 성령인데, 내 영이 성령이다, 그러면. 왜냐, 성경에 보면요, 이래요. 성령이 나를 따라오면서 뭐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구약부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은 나 밖에 있는 뭔가 좀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지금 우리 영혼육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이 우리를 사실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해준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흙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움직인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빠지면요?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은 알고 보면 뭐죠? 성부예요, 하나님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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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말이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작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작용. 성령도 다 영이에요. 하나님 작용.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혼과 육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름으로써 구현하면 우리도 성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 이런 분들 음. 놀라실 거예요. 뭔가 선을 조금 넘은 것 같으면 뉘에이지다 하면서 범신론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범신론이 아니라 지금 신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신이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의 동등한 자녀고 우리 안에 그 신이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신이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인데 다르죠. 나도 신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신은 우주의 한분 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도 다 그분의 신성에서, 가문, 신성의 감뭄에서 나온 거고, 각자대로 자기 본성을 이해한 만큼, 자기 양심을 구현한 만큼 우리가 여러 종교의 모습도 갖추게 됐고,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그런 양심의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어떤 정말 나는 그런 순고한 마음을 어떤 느꼈다. 내 마음에 뭔가를 느꼈다. 다 좋은데요. 성령은요. 핵심이 I AM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현존하는 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될까요? 간단해요.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붙은 만큼 성령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해요 올바른 성령 체험 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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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이 있었어요, 오감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뭐라고 떠들어도 그거는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한테 보여준 생각, 감정, 오감 차원의 애고적 차원에서 나타난 모습들이고 성령 그 자체는 뭐냐? 성령 그 자체는 영이에요. 영이라는 건 여러분 I M입니다. I M am. I M의 본체를 모르시면 여러분 성령 제대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한 어떤 현상을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됐다면 여러분은 I am 내가 하느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 나는 에고가 아니라 I am이라는 걸 여러분 체득하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들아 라는 체험이 없으시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이 혼의 영역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빛을 쬐줍니다 이 차원의 이 영향을 받아서 이 혼이 변해 버립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이혼 차원에서 오감으로 빛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것도 성령 체험 맞는데 그 빛을 일으킨 근원이 성령이지 우리 눈앞에 나타난 빛이니 황홀한 이 느낌들은요.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니면 오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을 만났다고 하지만 성령의 실체는 I M이라고 하는 존재감 외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I M이란 존재감을 느낄 때 체험할 때 빛도 보이고 황홀감도 오고 한 그건요 다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이에요. 큰 일을 저질러야 엄청난 사역을 해야 내가 효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아버지 잘못 만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시면요 삶 자체가 그냥 이렇게 변해요 질적으로. 평소랑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아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죠. 내가, 내가 여자 사귀면 막 좋은데 다 가야지. 막상 진짜 사랑한 여자 만나면 그냥 같이 있으면 좋죠. 아버지 만나면 내가 막 엄청난 짓을 해야지. 진짜 아버지 만나면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꽉 차요. 그냥 그걸로 만족이 와요. 아니라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관심 받으려고 무리하는 자녀밖에 안 돼요. 너무 조급해 보이고, 내가 큰 일을 해야만 아버지한테 치, 칭찬받을 거라는 뭔가 착각에 빠져 계시고, 그런 조급함들이요, 그 영성의 부족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영성은요,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폭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요, 매일, 매일매일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그 예수님 믿음 보람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탕감해 줬다. 자꾸 이런 생각 하시는 게 불효입니다. 저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제 양심상 저런 생각 자체를 못 하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신 길이 훤히 빛나고 있는데 그길 따라갈 생각이 나야지 도대체 예수님이 나, 나 내신 죽어줬다.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예수님 마지를 가지고 제사 지내서 우리를 다 살리셨다. 아들을 가지고 제사지내서 다른 자식, 자녀들을 살려냈다. 이런 발상들 되게 무리하다는 거안 느껴지세요? 그런 무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있는 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요. 상식과 충돌이 나서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상식이랑 안 맞으니까 믿자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안 쓰시던 되게 센 방편을 썼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걸 쓰실 필요가 없죠. 본인 삶으로 보여준 건데. 바울은 예수님의 삶이 이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그 위대한 이런 쇼를 퍼포먼스를 적극 활용한 방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만 하면 우리도 성령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완벽히 없앨 수 있어. 근데 쉬운 말 같은데 벌써 본인부터 성령 받고 나서 성화가 안 돼서 죽겠다는 얘기를 로마서에 써놨다는 거 뭡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건 방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걸 해주실 거라고 열렬히 믿으면 내 마음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성령이 임하게 만들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하려고 이 방편을 쓴 거예요. 이 믿음이. 하느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우리 안에 내려와 계신 하느님을 만나면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되어 모든 게 끝날 것 같죠. 자녀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 이 중생성 유혹 유혹에 이 끄달리는 이 중생성이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그 다음부터 절망에 빠져요. 오히려 공부하다가 기독교 예전에 사도들 중에 바울 사도 바울 로마서 보시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랑 상대가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나도 살고 있지 않다는 자각이 와요 그 전에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아버지를 안, 만, 안 만났기 때문에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육정의 뜻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가고 있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못 간다는 자각이 와요 이분 공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가 와요. 그거를 극복해 가는 게 육바라밀로 바울 같으면 성령의 은총과 열매로 극복해 가는 겁니다. 노래하다 춤추다 감정에 복받쳤을 때 잠깐 느끼십니다. 그런 느낌은 요 일반인들도 게임하다 만나고 다 만나요. 하나님을 사실 게임의 극도로 몰입했을 때 만나고요. 자기 좋아하는 거할때다 만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만나고 지금 자꾸 뭐 부족하다 부족하다 속에서 울려오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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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멋지게 얘기했어요 바보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치 하지 말고 뭐좀 안다고 깝죽거리지 말고 바보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라가 바보죠 몰라 바보 같죠 너 이름 뭐야 몰라 몰라 몰라 하고 나면 하나님하고 접속이 돼 버려 다른 차원하고 접속이 돼왜그 차원의 특성이 나와 남을 가르지 않음이에요